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1탄입니다. 요즘 1인 미디어 시장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영상 편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고 나에게 맞는지 모르시겠을 분들을 위해서 이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현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단체로 협력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여러분들은 저처럼 1인 미디어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추천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입문, 초급, 중급, 고급, 모바일 이렇게 난이도별로 나눠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입문편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포함해서 총 다섯 편이 제작이 될 거고요. 각 프로그램들의 특징과 장단점, 비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내가 어떤 컨텐츠 편집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편집할 건지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고르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더 고급진 편집과 전문가형 프로그램 파이널컷 프로, 프리미어 프로, 다벤치 리졸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능과 기본적인 편집 원칙이 달라서는 안 되고 그런 편집 방식을 비슷하게 따라가서 개념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두 개는 입문자분들을 위함이기도 하고 1인 미디어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함이 없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도 쉬운 편집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바비가 있습니다. 모바비는 입문용 편집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장점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전문가용 프로그램 파이널컷 프로의 순한 맛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실 기회가 생기면 스토리보드 시스템이나 자동 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편하고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링크를 해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레이어를 쌓아가는 비선형 시스템인 프리미어 프로처럼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나중에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컷 편집, 자막, 오디오 파형, PIP, 키프레임, 크로마키, 트랜지션 등을 포함 각종 효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도 되면서 가격 부분에서도 40% 할인을 받아서 39,000원이라는 PC 프로그램 치고는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낮고 한번 도전해볼 만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사양이 무겁진 않지만 촬영 환경이라든지 편집하려고 하는 파일에 따라서 오류가 생기거나 코덱이나 파일 형식을 읽을 수 없어서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자막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제공해주고 있는 뜯거나 템플릿이 고급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저렴하지만 평생구독이던 연간구독이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업데이트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버전이 바뀌어 버리면 다시 구매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앞으로 점차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오늘 알려드릴 다른 프로그램과 혼합해서 사용하면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럼 모바비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막 영상 편집에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고급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싶으신 분들 또는 고성능 카메라나 드론, 4K 영상을 자주 촬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기능만 활용하면서 브이로그나 풍경 영상을 찍는 등 모션 그래픽처럼 화려한 효과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은 새롭게 바뀐 밴믹스2입니다. 이 밴믹스2 같은 경우에는 밴믹스1에서 밴믹스2가 되면서 트랙 시스템으로 바뀌고 오디오 파형이 생기면서 편집을 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밴믹스 1이 더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트랙을 쌓아가는 시스템이라 저는 밴믹스 2를 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자막 한정이긴 하지만 무료입니다. 내가 굳이 다양한 자막 효과를 구매하지 않으실 거면 워터마크도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양도 비교적 가볍고 4K 영상도 생각보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지원하는 파일 형식과 코덱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밴믹스와 관련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특화된 프로그램답게 자막을 정말 쉽고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자막 관련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약간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소정의 가성비로도 어렵지 않게 방송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자주 사용하는 형식의 자막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밴믹스 1보다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아직은 트랜지션 효과라든지 키프레임, 크로마키 등 모바비 만큼의 기본적인 기능은 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파형이 생겨서 컷 편집이 쉬워지긴 했지만 디테일한 컷 편집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막 기능이 강력하지만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꾸미기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고 꾸미기 위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이용권이 아니면 더 다양한 자막 효과들을 만들 수 없는데 이때 장기 이용권의 비용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들에 따라 4시간을 산다고 생각하면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구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자동 저장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모바비는 작업 시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어버리면 자동 저장 시스템으로 불러왔을 때 내가 작업하던 프로젝트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밴믹스2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작업을 하면서 컨트롤 S 자동 저장을 항상 생활화 하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 점차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보완해 나가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밴믹스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1인 미디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편집이 아니고 가끔씩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영상 편집을 해야 하는데 금액을 투자하는게 부담스럽고 아깝다 하시는 분들 또는 영상은 간단한 컷 편집만 하고 자막이 중요해서 자막 효과를 많이 사용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면서 기업이나 단체 또는 회사 등에서 자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1탄 입문 프로그램 편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두 프로그램들을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하실 거면 편집 프로그램이든 데스크탑이든 약간의 투자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소비를 권하거나 무조건적인 소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걸 투자를 하다 보면 편리한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소비가 아깝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투자가 조금 부담스럽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내 편의 영상과 저와 함께 라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나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 찾기 2탄 초급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